오시기 전에 지금 한3 0분 전에 챙기거든요 흰가루가, 흰가루가 흰가루. 신거 예, 흰가루가 없다 합니까? 흰가루가 있던 건데. 예, 없어 없어진 기라예. 맞은 대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쪽에 약 치가 안 맞은 데로 있어요. 아. 그안 맞은 데로 요만큼 있어둔 게 있는데, 네. 지금 치가 맞은 데는 지금 어, 그러니까 맞은 데는, 마, 데는. 마, 예, 맞은 대맞 없어지예. 흰가루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약을 쳐주시죠. 우후후. 네 드디어 맞았습니다 맞은 데가 과연 어떻게 변한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 진주에 애호박 밭에 나와 있는데 이곳은 흰가루로 아주아주 고생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흰가루를 한방에 해결했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흰가루 약도 없는 흰가루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한방에 해결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보기 많이 했던데? 예, 이흰가가좀 많이 들어요. 흰가 오늘 약이 없다고 들었는데? 흰가가 약을 치고 해도 빨리 또저흰가리가붓고저 끓어야지. 호박이 노화가 빨리 오고야. 음. 강압성 작동을 작용도 못 하고야. 네. 아무래도 좀 호박이 안 좋지 야. 아. 얘 예, 예, 하엽이지 야. 하엽이 지금 하얗게, 하얗게 지금 들가 왔고 얘도 예, 왔고 요 옆에 이도 지금 왔고. 근데 여기는 지금 없네. 그 위에는. 예 우연. 그런 게 지금 약을 쳐도 우연을 칠 필요는 없고 야. 네. 이다부만하부만치면 되거든요. 품과를 아, 걸린 이후에도. 예. 약한번 쉬고 나서 피클 이렇게 끼다 예, 예. 원래 약을 칠 때는 흰가리가 또 없어지는데, 예. 다른 약을 치면 뭐 흰가리가 또, 어, 죽은 입자라도 생기고, 생기는, 생기거든요. 예. 근데, 제균 박사하고 흰가리 박사하고 침투제를 넣어가 치는까는 이게 그대로 없어지더라고요. 예. 약 치는, 약칠때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면, 예. 지나가면 없어지니까. 지금 오시이 전에 지금 한 30분 전에 챙기거든요. 흰가리가, 흰가리. 예, 흰가리가 없다, 아닙니까? 흰가루가 있던 건데. 예, 없어, 없어진 기라, 예. 삼십, 한십만 치고 나서 없어요? 원래 양치고 나서 또, 좀 포자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데 흰가루 박사하고 제균 박사하고 침조제를 넣으니까는 지금 말라도 흰가리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앉아 지속기간이 한걸름에서이 집을 간다고요 지금 약을 한번 치면. 방금 칠수 있어요? 예? 야구, 야구, 야구 칠 예? 잠, 약을 닦으라고요 예? 약을 닦으라고요 이거 지금 방 치신거죠? 치신 예예 이거 치고 나면 이게 요런식으로 변하는거예요예 하는게 파야, 파야, 없어진다 예이 말로 나면 이런거 보셨어요? 이런, 농사중에서 이런거 안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맞은 데라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 이쪽에 약 치가 안 맞은 데는 있어요. 아안 맞은 데는 요만큼 있었던 게있는데 네. 지금 치가 안 맞은 데는 지금 맞은 데는 맞예 맞은데 맞은 데로 없어지죠요 제가 눈으로 보고도 못 믿기는 상황이라, 예, 여기 지금 같은 약을 쳤는데 얘는 맞아갖고 지금 없어지고, 예, 예, 요거는 지금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예, 지금 제가 보는 앞에서, 예. 요거를 쳐서 예. 30분 후에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요렇게 <웃음> 잎사귀 입사, 띄워볼까 요조금만 예. 네, 자, 띄었습니다 여기. 시간 날라 올라 요정도 띄웠습니다. 좀, 좀, 좀, 어때요? 어네요 예. 예. 네. 자, 여기 요 잎사귀 가진요흰 가루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약을 쳐주시죠. 우후우후. 네, 드디어 맞았습니다. 맞은 데가 과연 어떻게 변한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좀 전에 뜯었던 요 상처. 자, 요 지금 하였던 게 예. 지금 거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야, 요 위쪽은 거진 다 지금 예, 예. 사라졌고 아래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 시간 15분 정도밖에 안지났어요 그죠? 예, 예, 와, 눈으로 봐도 안 믿겨지는데, 이거 어떻게합니까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이거. 뭔, 이게 뭔 일이래요? 어, 흰가루 박사는 흰가루 전용 속효성을 개발한 제품인데, 농가 입장에서는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강한 거고 제균박사는 곰팡이 세균을 동시 잡는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면은 기 지속 기간이 길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어 부스터, 서플러스 지속 기간이 날수 있는 아주 어 뭐야 효과와 지속성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 작년에 요쪽에 세균성이 흑성이 와가고 애를 묻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요 방제 지금 약을 두 번째 방제하는데 흑성이인데. 호박에 접 짓는 게거든요. 네. 그게 한계도 없어요. 그러니 곰팡이 병하고 세균성 요런 쪽에도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이 지금 박사 사용하면 은장물 생육도 뛰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병 곰팡이 세균을 관리하는 동시에 또장물생육에 되는 일타잎이좀 일석이조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이 촬영에서 밝힐 수 없지만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농어도 손쉽게 접근할 수있록개발한제품이라할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친금한포름 20일 넣...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아주 조금 또미세야안거든요 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방제를 할 기거든요. 어. 이 제균 박사예요. 아, 거기에 지금. 예. 거가. 예. 그걸 얼마 정도 넣으시는 거예요? 오늘 넣으시려면. 요거 원래 25마리에 이한 봉다리에 500g 한 봉다리에. 아, 요게 제균 박사. 예, 예. 아, 요게 흰 가루 박사. 예. 해보시죠. 요것도, 요것도 원래? 25마리에? 예, 요거. 내라 500 하나. 500 하나? 예. 아... 그렇게, 이렇게 지없기만 하면? 잘 녹아요. 우유 색깔이 네. 나네. 예. 벌써 다 녹았다입니까? 이 제균박사는 곰팡이와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라 할수 있고요. 또한은 경엽과 어, 뭐야, 어 뭐, 뭐 관주 처리하기 위해서 수용성 아주 뛰어난게 만들었습니다. 삼종 미생물을 섞으면서도 이렇게 수용성이 높은 업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관주나, 어, 그 다음에 경협처리 하는 거 개발했고. 그런 게 작년에는 요거 흰가리 박사만 해가지고 흰가리를 잡으려고 본 게네. 예. 치고 나서도 한한 한 5일이나 6일쯤이면 또 흰가리에 붙더라고요. 예. 근데 올해는 제균 박사 이게 있으니까는 예. 약을 치도 보름이나 20일 정도 약이 지속되더라고요. 이 상승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요거는 밑으로 또 간주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미생물제가 돼가고 아, 얘는 간주해도 되는 거고? 예, 예. 얘는 지금 그냥 연매시비 예, 예, 연미시비. 아. 물을 얼마에, 얼마씩쓰시는 거예요? 물 500에 2 5마리재 제균 박사 하나하고, 흰가리 박사 하나하고, 침도제 하나하고. 그런데 주위에도 하,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웃음> 못 예, 그러고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지금 금방도 옆집에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 자기는 다른 약을 진다고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자꾸 소문이 나는 지금 상황이라요. 예. 아, 소문이 나고 있다. 예, 예. 이 흰가루 흰가루가 그지그지하다고하예데 예. 그래도 좀 걱정이, 걱정이 없으셨어야죠? 예, 제가 생각걱정 없어, 요한번쏙냄샘 치고 한번 치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쏙냄샘 치고? 예. <웃음> Here we go.